예, 네, 안녕하세요 유부가 세상 편한정보방 기사 11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그런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8가지 그래서 ipsec 프로토콜, ssl, 파 l 얼 ids, ps, vpn, esm, utm NAC 나까지 총8 가지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Psec 프로토콜 제가 아마 윈도우 쪽에서 한번 제가 한번 뭐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IPsec을 정크 통제 목적으로 저희가 그때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바로 이게 VPN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 IPse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터널링이 가능합니다 바로 가상의 전용 회선 일명 vpn vpn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IPS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이제 교제에 나온 것처럼 구성 요소라든지 각각의 프로토콜 시큐리티 프로토콜 개가 가지고 있는 뭐 Authentication Header i n c t i o n Security Protocol 가의 그 AH ESP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IPS의 모드가 두 가지가 있죠. 트랜스포트나 터널 모드. 뭐, 이 모드에 대해서 특징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재에 나온 거를 기반으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SSL. SSL은 아마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허트비트 할때 저희가 SSL 내용을 약간 얻금을 했어요. 그게, HT, 그, 오픈 SSL의 취약점을 이용한 허트비트 취약점이 있는데, 그 허트비트는 이 SSL 그이 프로토콜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었고 지금 설명드린 건그 SSL은 사실상 보안을 목적으로 나온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HTTPS 웹상에서 안전하게 웹사이트를 통신을 제공하게한이 프로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SSL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설명드린 것처럼 SS의 운영 모드 세 가지,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보 보안에서 거의 ABC의 A에 해당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반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이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파이어월인데 그 정보보안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 이 파이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업에서 정보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첫번째가 저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친입차단 시스템은 외부와 내부에 구분 구간에서 내부 최앞단의 솔루션은 설치가 되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차단시킬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에 적혀진 것처럼 네트워크 간, 내 외부 네트워크도 포함되고 내부 간의 네트워크도 포함되는데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전송되는 패킷을 정해진 규칙, 룰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차단하거나 통과시키는 그런 장비, 보안 솔루션이, 보안 시스템인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웹 방화벽도 있고, 뭐 바이러스 월도 있고, 뭐이 개념들이 확장돼서 그런 솔루션들이 나왔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파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각각의 종류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고 해당하는 바이어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걸 잘 아시고, 이제 구성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 방법 뭐 스크린 아우터, 베스트 호스트, 여러 가지 구성 방법에 대한 내용도 더불어서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차단 시스템의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에 적절한 걸 갖다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그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베스천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보 보안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정보 보안 관련 자격증, 뭐 시습이라든지 시사, 뭐 지금 그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 전부 다 현재 보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그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베스트 호스트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자 IDS IPS. 이것도 이제 파이어처럼 아주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방화벽 같은 경우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공격을 차단하기한 위 목적으로 적극적인 방어 기법으로 사용되는 솔루션이다 보면 IDS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 한마디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나온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외부망과 내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 미러링 형태로 설치가 돼서 그래서 지나가는 트래픽들을 유해 트래픽을 포함한 트래픽을 탐지해서 차단. 이 차단이 나는데 이 차단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IPS와 IDS가 있는데, 디텍션을 하고 있는 IDS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IPS 프리벤션 여기서 하는 차단 방법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IDS와 IPS는 주 목적은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유해 트래픽의 분석이 목적인 거고, 더 나가서 차단까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 자어 여기가 내부 시스템이고 여기가 라우터 라우터라 하면 여기가 바로 그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가장 최 바깥쪽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그 가장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와 내부망 사이에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게 바로 IDS나 IPS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내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부의 그 네트워크 통신들을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그 유해 트래픽이 있다 그럴 땐 차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교재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ID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단하는 방식이 리셋 신호를 통해서 차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리셋이는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갖다가 끊는 신호를 줘서 그래서 차단하는 방식이래서 IDS의 리셋 방식은 단점이 우선은 한 번은 연결이 된다 악성코드가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죠 래서 IPS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 아니라, deny. 아예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어, 방어를 합니다. 그게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하여튼, 요, IDS와 IPS의 그, 방어하는 방식, 차단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고 설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뭐, 방식이 설치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탭 장비를 이용한 방식과, 스위치에서 사용한 미러링 기법을 이용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DS, IPS 는 요런 내용들과 함께 교재나 있는 탐지 기법 이게. 그 오용탐지 기법을 이용한 탐지인지 아니면은 비정상행위를 탐지하는 건지 뭐 비정상행위는 요즘에 AI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과 접목해서 IDS, IPS가 나오는데 그런 기법으로 비정상 패킷을 탐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이러한 방식들이 어떠한 탐지 기법이 있고 그리고 탐지에 오류가 있어요. 이제 포스 파지티브, 포스 네거티브 뭐 이런 그 탐지 오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VPN, VPN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 VPN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제 각각의 그 레이어별 저희가 OSI 7 레이어, TCP/IP 레이어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구현할 수 있는 VPN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그 각각의 한기술들을각레이어에맞게잘 내용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 뭐 잠깐 뭐그 VPN은 뭐 아시다시피 그 가상의 채널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학습하신 것처럼 생성을 해서 그와다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을 이제 VPN 기술,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M, ESM은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서 여러 보안 솔루션들에 있는 시스템의 보안 기능들을 하나의 장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로그나 그런 것도 하나의 장비에서 수집을 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분석하는 기술의 그 품질을 향상시킬 것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에 아주 적절한 솔루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보안 관리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관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다수 이제 보안관제 업체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ESM 장비를 통해서 보안 장비에 대한 로그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UTM 장비. UTM은 아까 전에 ESM은 제가 설명드릴 때 ESM과 UTM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ESM은 여러 보안 장비를 하나의 장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UTM 장비는 하나의 장비가 여러 개의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방화벽, IDS, 뭐, VPN,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UTM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TM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중소기업에서 내부의 보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가주가 구축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보안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의 경우에는 UTM 장비를 사용하시면 좋은 거죠. 이제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UTM 장비가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하다 보니 성능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 성능 부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제품에서 제공, 그 전용 장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해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장비에서 열 가지를 할수 있다면 이 장비에서는 그 해당하는 장비의 기능의 일부만 할수 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 가지 전문 특화된 기능이 필요 없고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한 기업일 경우엔 조직일 경우엔 UTM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마지막으로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네트워크 접근 통제하는 장비로, 이제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장, 내부에 있는 단말기나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IP 주소나 맥 주소들을 등록을 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 NAC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IP 주소를 각각 PC나 이런 데 할당을 하고, 그 해당하는 PC의 맥주소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리스트를 하나의 보안 장비에 등록을 해 놓고 이 유의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면 차단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이제 최근에 나온 NAC 장비는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 적힌 것처럼 네트워크 접근제어 정책에 따라서 인가되지 않은 단말을 차단한다. 무슨 얘기냐? 그, 내부에 있는 PC들이, 그, 내부에 회사에 있는 PC에 정보반 솔루션이 설치가 제대로 안된 PC들은 인터넷이 안 되거나 네트워크 안 되도록 이렇게 막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이 NAC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NAC 현재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내부만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고, 어떠한 기능들이 현재 있는지 설명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네트워크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엔 여러 가지 보안 기술과 시스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